음, 되게 부드럽다 진짜 저거보다 저거 말아도 돼요? 근데? 아니 안돼 <웃음>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이 그래핀이라는 소재 이미 이 그래핀이라는 소재는 스키 그리고 테니스 등 다른 스포츠에서는 벌써 도입이 돼서 경기력 향상에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우리의 스포츠, 골프에 들어오게 되면 과연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요? 자이 그래핀이라는 소재는 탄성이 굉장히 좋아요. 더군다나 이거는 가볍기까지예요.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골프공 안에 들어가 있는 코어의 넓이를 조절할 수가 있게 돼서 좀더 공이 압축이 잘 되고 반발력이 더 좋게 튀어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거리는 두 번이나 좀더 쉽게 가져갈 수 있겠죠? 자, 우리의 공이 멀리만 가면 되냐? 아니죠, 살아야죠 우리의 소중한 공, 1번 홀티샷부터 18번 홀컵까지 하나의 공으로만 플레이할 가수 있어야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트리플트랙이라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자, 우리 모두 다 볼을 치면서 공에다가 줄을 그어본 적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자, 근데 켈러웨이의 ERC 소프트볼은 이미 줄이 그려져서 나와요 그것도 세 개나, 세 개나 세 개나 근데 그세 개의 줄이 참 길게 그려져 있어요 자, 길게 그려진 세개의 줄은 내가 티샷을 할때 공을 놓을 때부터 페어웨이 정중앙을 내가 노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확신을 가지고 스윙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공이 좌우로 휘지 않고 조금 더 똑바로 페어웨이 중앙으로 잘 떨어질 수 있겠죠 이 트리플 트랙이라는 세계에서는 제 파워로 공을 쳤을 때도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보이시죠? 자 그럼 이 공을 직접 써보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? 오 좋다 좀 물렁하긴 한데 엄청 좋은데? 짝짝 감기는데? 오씨 내가 났을 때도 내가 정렬으로 보질 않고 네. 그 측면에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. 위아래가 틀려지면서 네. 그래서 방향이 틀릴 수 있는데 얘는 똑바로 칠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드라이버나 아이언샷 할 때도 티샷 때 음, 선을 맞춰 놓으면 오비날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선이 세개라공 놓기가 편해요 원래 필드에서 플레이할 때 선을 따로 그려놓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데 어, 이렇게 선이 좀 길고 세개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티셔할 때나 퍼터 할 때나 정렬하기가 훨씬 더 편해서 오히려 선이 있는 게 이번에는 더 편하게 18호를 플레이 를 했던 것 같아요 캘러웨이의 창립자 엘리 리브스캘러웨이의 이름을 딴 ERC 소프트볼이 1번 홀 티박스부터 18번 홀컵까지 우리의 비거리와 방향을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.